부평구는 민원실 비상상황을 대비해 매뉴얼에 입각한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평구 불포갤러리에서폐국각기로 예술작품을 만든 재생디자인, 온고작신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를 되살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래도시 부평, 9월 첫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4일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을 하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민원실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특이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가상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했습니다. 군은 민원실 내 구축된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 협조 체계를 구축해 유사시 방문 민원인과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민원인 제압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연출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최근 행정 현장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나아가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에 대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모의훈련이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는 24일부터 31일까지 구청 지하 1층 굴포갤러리에서 부평풍물축제에서 사용한 폐국악기로 예술작품을 만든 옹고작신전시회를 진행합니다 문화예술사회적기업인 전통연의단 잔치마당이 준비한 이번 전시회는 1차 공연예술에서 수명을 다한 폐국악기가 2차 시각예술인들의 손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공간입니다. 온고작시는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것을 알다라는 온고지신 속담에서 영감을 얻어 옛것이 된 물건을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거듭나는 가치를 담은 재생 디자인 사업으로 부평구청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료는 무료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옹고 작시는 사회적 기업 잔치마당이 부평풍물대축제를 기획 연출하는 과정에서 부평구 22개 동풍물당과 지역풍물동아리 2천여 명이 연주하면서 훼손된 다양한 국악기들이 폐기물로 버려지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것들을 버리지 않고 자원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고민에서 마련됐습니다. 서광일 전통연의단 잔치마당 대표는 지난 2019년 인천시에서만 버려진 장구가죽은 약 5천개로 추산된다며 온고작 시는 예술적 차원의 자원순환 사례를 보여줘 시민들에게 환경보호의 메시지도 전달해줄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평구가 부평이음카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총 1,020억 원이 사용됐으며 지난해 8월 이후부터는 월평균 결제액이 4.3%씩 꾸준히 증가하는 등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구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평구는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와 함께 2021년도 하반기 저소득주거취약계층 환풍기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평구 부계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지역 내 어려운 이웃 120가정에 열무김치를 전달하는 아삭아삭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깨끗한 부평을 위한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종이팩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건조시킨 뒤 가져오면 재생 화장지로 교환해드립니다. 두 번째, 처치곤란 아이스팩은 아이스팩 수거함에 버려주세요. 세척 후 시장 상인 등 필요한 곳에서 재사용됩니다. 세 번째. 부평구청 자원순환과로 폐건전지를 가져오시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드립니다. 네 번째, 폐LED조명을 동행정복지센터나 폐형광 등 수거함에 배출하시면 장난감 조명 등으로 재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이 비우고, 헹구고, 분리된 재활용품을 어울림으로 가져오시면 품목별 무게에 따라 돈으로 드립니다. 깨끗한 부평을 위한 자원순환 문화운동에 여러분 모두 동참해주세요. 부평구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유아자녀가 있는 부평구 가족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어린이 텃밭 체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추첨을 통해 총 32세대를 선정해 전문강사와 함께 땅콩 고구마 수확 체험 및 자연 생태 학습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참가비는 무료며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원하는 일자 시간을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기후변화 대응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이 600조 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슈퍼 예산이 편성된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는 예산도 대폭 편성을 하고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같은 피해 지원 예산도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지원대책도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위드코로나시대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여러분 부평에 관련된 유익하고 다양한 소식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